안녕하세요, 네드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한 주가 또 돌아왔네요. 아 아, 네도 네드 말드 네드. 어 이번 주는 어 사실 이번 주까지가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 때아공교 근데 추석 연휴 때 이사가 되는요 정신 없네요. 아, 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지금 뭐 이것저것 일이 바빠가지고 아할게 이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사를 하고 세팅을 좀한번한 한 다음에 다시 한번좀 진행해봐야 을될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오늘은 짧게 짧게 또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 사이트 어, 아실 거예요. 어, 제 사이트 아실 텐데, 매드 이노 블로그 스팟 닷컴 노래를 끄고 <웃음> 여기 가보면은 어, 제가 최근에 어, PCB 그 IC 뱅큐 이벤트에 당첨이 돼 가지고 어, 이벤트 당첨 돼서 이제 급하게 회로를 좀 그리고 아토 해서, 어~ 뭐 만들어 봤는데 이전에 한번 중간에 잠깐 잠깐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ESP826 어~ 그 와이파이 모듈이죠 그거 할때 잠깐 했었을 거 같은데 어~ 인터넷에서 어~ 오픈 API 오픈 API가 뭐냐면 음~ 어~ 저도 오픈 API 정의에 대해서 갑자기 모르겠네요. 오, 여기 설명을 써놨네 오픈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해서 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집합이란 뜻인데 어, 일단 제가 쓴 오픈 API는 오픈 웨덜맵이에요 이 웨덜맵인데 진짜 외국 애들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되게 유용하고 되게 좋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시켜놨어요. 그거를 쉽게 심지어 가져다 쓸수 있게 공개를 시켜놨거든요. 지금 여기 오픈 웨더맵이라고 날씨 데이터를 그 일반인들이 이제 쓸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와... We deliver 1 billion forecast per day. 진짜 이게... 사실 초반에는 이게 손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트래픽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사실 수익모델이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하루에 1빌리언이 이, 이 사이트의 그 날씨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간단히 여기 이제 어, 도시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의 날씨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 해지즈 해지즈가 뭔 뜻이지? 해지즈, 연무 실한 게. 이런 식으로 어, 쉽게 쉽게 좌표까지 어, 나와가지고 쉽게 그거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음, 짱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API라고 있거든요 그 오픈 웨더맵인데 API라고 있고 각각의 지금 웨더 데이터를 받아 올 수가 있어요 현재의 웨더 데이터 5 days, 3 hours forecast, 일기예보 어, 예측하는 거죠 예측한 날씨도 받아 올수 있고 어, 심지어 16 day daily forecast까지 있는데 아마 정확도는 좀 떨어질 텐데 저 얼마나 정확한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오, 새로 생겼다 에어 폴루션까지 생겼네 오아 좋네요 이거 API까지 있네 이거 어, 좀 애용해봐야겠네요 어허 프리 16 분당 60회 오호. 어 이런게 새로 생겼네 매드, 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에어폴루션 공기질까지 측정할 수 있으면 공기오염도 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공기 오염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좀 봐야겠네. 어, 공기 오염도가 지금 여기선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음. 뭐 자세는 모르겠네요.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 지금 어 제대로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웃음> 지금 아직 서비스 진행 예정인 건가? 뭐 어쨌든 여기 그 오픈 API를 사용하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API 누르고 어 현재 기준으로 API에 어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Get API 키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료였어요. 그냥 생무료였는데 이게 이제 그 서버 트래픽이 너무 과중되니까 어 개개인마다 그 API 키라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API 그 개인의 특정 키를 받아서 그 키를 이용해서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그런 거를 할수 있어요. 아마 아이디 로그인하고 뭐 API 키를 받아와서 쓸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API콜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PI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문제 아, 나머지는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이 오픈 웨더맵에서 API, 오픈 API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냥 API가 있고, 그건 돈 주고 쓸수 있는 API들이고, 그리고 오픈 API는 어, 무료로 이제 공개된 거죠. 공개된 거기 때문에. 오픈 API라고 말하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가져와서 쓸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좀더 사용하기 쉽게 뭔가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어, 그 아까 웨이, API 명령을 날리면 몇 가지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지오그래픽 어, 코디네이트 방식이 있고 지코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이 코드에요. json 코드인데 json 이라고 읽으면 되나? 존스, 음, 예. json 코드 json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그 날씨 데이터가 날라오거든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아두이노로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어, 그 오픈 api로 데이터를 받아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이 서버에서 쭈룩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파싱해서 파싱이 뭐냐면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이 웨더 부분이죠. 지금 메인은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웨더에 어, ID 803 메인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다 파싱해서 쓰시면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이트에서 쓰는 건데 어 그거를 가져와서 그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어 뭐랄까 어 그거를 이제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흐린 날이다 그러면은 회색 회색 불을 표시해주고 오늘이 밝은 해가 쨍쨍한 날이다 그러면은 약간 주홍빛 주홍빛으로 표시해주고 어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타내주는 거를 한번 이번에 어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고 트위터 그래서, 뭐, 이제 PCB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블로깅을 했어요. 이 PCB 무상 제작 서비스로 이제 블로깅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블로깅을 했고, 몇몇 이제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뭐, 어쨌든. 짜자자자자.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아, 바로 이 PCB입니다. 쨍. 오토포커스 되나? 그래서 어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납땜을 손땜을 하죠. 중요한 게 이제 ESP8266 이런 식으로 ESP8266이 달리죠. 그다음에 아두이노 나노를 쓰고요. 아두이노 말고 그냥 일반 MCU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코딩이 어 코딩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부품도 이제 좀몇개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쉽게 다운로드 하려면은 뭐 뭐랄까. 음 어, 부트로도도 올려야 되고, 뭐 외부 시 USB to Serial IC도 있어야 되고, 뭐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다 빼고 그냥 모듈 넣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 있죠. 불빛은 이렇게 해서 위로 나가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바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드를 만들었어요. 열정이 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일단 LED 동작은 잘 되더라고요. LED 동작은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 제가 이거 예전에 와이파이 그 강좌 했을 때어그 여러 USB to serial 이런 것들이었죠. USB to serial이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해서 USB 8266이 3.3 v 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이제 전류 부족이었는데. 하아, 이번에도 그 전류부족을 생각지도 못하고 아두이노 우노만 생각하고 그 아두이노 나노 쓰는데 전류부족을 생각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 e s p 8 2용6 3.3V를 아두이노 나노에서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류부족으로 시리얼도 제대로 안 잡히고 어, 정, 비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어... 고. 낙땜을, 어, 디버깅을, 트러블 슈팅을 했습니다. 아, 지저분해죠 지저분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디버깅을 해서, 그, 이제, 소스코드를 올렸죠. ESP8266 소스코드를 올렸는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거를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솜을, 저기다 이제, 덕지덕지, 덕지덕지 덕지 막 붙였습니다. 덕지 붙이고 해서 완성된 게 짜잔 일단 불 끄고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실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까 뭐랄까 지금 오! 살짝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고요 다 치우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웃음> 무슨 멍멍이처럼 생겼죠 멍멍이 멍멍이처럼 생겼고 지금 여기 속을 까면 속을 까면 속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나 이게 지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고정시켜 놨어요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멍멍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야 진짜 이거 뭐랄까 약간 뭐 어쨌든 그리고 이거 이제 전원 왜냐면 아두이노 나눠라서 usb2가 되잖아요 usb2를 아, 이런식으로 돼서 음 이런식으로 돼서 <웃음> 이거를 전원 한번 꼽아볼게요 뚜뚜뚜뚜 하 잡히죠 그 다음에 시리 포트 몇 번으로 잡혔을려나 제가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어요. 계속 이 노래만 입에 붙어가지고 시리얼 컴포트 11번이랑 잡혔네요. 어! 자동으로 켜졌네. 자동으로 지금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죠.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번 이 동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푸티를 시리얼 통신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매드 웨더 클라우드라고 뜨죠. 그 다음에 어 모듈 레디 됐고 와이파이 커넥트 카운트 와이파이 커넥트 카운트가 이게 와이파이가 중간중간 끊길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딥 트러블 슈팅을 좀 하면서 어좀 테스트 하느라고 만들어놨던 거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그 지금 서버, 웨더 서버 커넥트 OK 떴죠. OK 뜨고 서버 레디가 된 다음에 제가 요거를 데이터를 지금 받아온 거에서 파싱을 필요한 부분만 딱한 거거든요. 그 앞에 지금 문자열 아까 여러 개막다 날라오잖아요. 그 굳이 다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필요한 건어 메인이고 그 메인의 날씨, 그 웨더의 메인 날씨가 지금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스크립션까지 보면 해지지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제가 쓸 부분이죠 제일 쓸 부분은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초록색 이게 이제 제가 코딩할 때이 어 해지지라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표시되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음뭐 이제 단계 나오면 더 좋은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게 어 날씨 데이터가 바뀌면 얘가 이제 색깔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러니까 서버에서 다시 이제 재전송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냐 안되냐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얘 집에 이제 설치해서한요 며칠간 좀 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본것 같은데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하고 서버에서 이제 그거를 재전송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오픈API 그러니까 그 개인 개개인의 키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왔다갔다 했어요. 왔다갔다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그래요 서버 접속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아무래도 오픈API니까 되게 불안정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마다 그 키를 받아서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서버가 안정화가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어, 이 소뭉치 같은 이런 거. 일단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구나. 어. 어쨌든, 다시 메꿔주고, 속. 속살 메꿔줘야지. 어. 여튼, 아, 난장판이네요. 이거 솜 같은 거, 이런 거, 원래, 어, 막 떨어져, 막. 손 같은 거 이런 거그 뭐지 이렇게 붙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뭐 없나요 쉽게 뭐할수 있는 거 그런 거어이속 어 한번 팠더니 이거 계속 떨어지네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는 좀 뭐랄까 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고 좀 뭐랄까 좀뭐 흘러내립니다 아 어쨌든 지금 난장판인데 어디서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우, 신기하다. 나도 아침에 이거 비가 오는지 안 비가 오는지 좀 알고 싶다. 비가 오면 우산 챙기고 나가고요. 그런 걸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일단 인테리어용으로는 어 지금 이 상태로 는 페일입니다. 인테리어용으로 페일이고 어, 조금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뭐랄까 좀 이쁘게 할수 있는 뭔가를 찾, 찾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f a i 모드가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냥 손뭉치만 조금 이 뭐랄까 좀잘 어, 다듬어 주거나 하면은 나쁘지 않게 아니면 좀소용화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쓰면은 될것 같아요 요런 게 있다는 거 usb로 동작한다는 거아이고아뭐 이거 이제 테스트는 제가 좀 해봤는데 그렇죠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이거 무상으로 이 pcb를 좀 제가 어 드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아, 이걸 드릴수가 없네.. 아.. 돈이란다.. 이게 뭐랄까.. 그, 이게 무상으로 PCB를 드릴수가 없네.. 그 아까 디버깅한거 보셨죠? 그것까지 디버깅해서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PCB 나눠드리는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디버깅까지 해가지고 좀더 뭐 문제점이나 이런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요걸 좀.. PCB나 이런걸 무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잘못된 급하면 안돼요 아 이거 제가 이거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막 다른 일도 쌓여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실수가 나와버렸네 뭐 어쩌겠습니까 실수한 거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럼 그럴 수 있죠 뭐. 트러블 슈팅하면 되니까 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만든 게 그런 거라는 거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다음 주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웃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소스코드나 이런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와이파이 모드 연결해가지고 어, 지, 집에 이제 AP를 연결을 해서 그 오픈 웨더맵 아까 소개 드린거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 오늘 했던거는 어, 이전에 IC뱅큐 PCB 제작했던 거어 이름하여 어 웨더 클라우드였습니다. 웨더 클라우드였는데 어 단점이 있죠. 제가 일단 PCB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픈 API를 쓴다는 거, 어디에 그 오픈 API냐? 오픈 웨더맵이라는 거, 오픈 웨더맵이라는 사이트에서 어 오픈 API를 통해서 오픈 API, 이제는 오픈 API가 아니겠네요. 가입해서 어그 오픈 API 키를 받으셔야 돼요. API 키를 받아서 그걸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날씨 데이터를 각각 지역에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는 이제 제 지역 수원인데 수원의 지역에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로 어 LED로 직관적으로 이제 빛으로 쌓아서 표시를 하는 거를. 만들어봤던걸 소개를 한번 얘기를 해거고요 어, 자세한 소스코드나 어, 회로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가지 일도 쌓여있고 어, 이사 준비에다가 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사는 다음주 중 추석 어, 전후로 해서 이사를 좀한정해가지고 아, 단기계약이라서 아, 4개월차도 이사를 또 노숙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돼야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이번 어, 일요일 저녁이신데 어, 제가 일요일 저만 일요일 저녁 유튜브 올리면 언제든지 보수있니까 다음 주에는 일단은 추석 연휴니까 한주 쉬고, 쉬고 갈게요. 한주 쉬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이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진정일좀 해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상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리고 갈까 지 고민 중인데, 버리면은 안될것 같고 해서, 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아유, 잡소리가 길어지네. 딴 얘기인데, 뭐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주에 한번 제가 다시 새로운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한번 달아보고 싶은게 요거거든요 이거 요거. u s b 8 2 6으로 만든 어 이름이 이름은 요런식으로 써있네요 가격이 되게 싸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아두이노처럼 아두이노 아이디 그 개발 툴을 이용해서 포트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용화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방것 같거든요. 이런 예제.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